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여자라면 요내 남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자인 나도 요 20대에 가졌던 그리고 30대에 가지게 되는 이런 생각과 성향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 상대방을 선택하는 순간에 나도 내 연령대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바뀌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도 분명 20대, 30대에 따라서 연애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충분히 감안하고 보시겠지만요 20대라고 해도 요 30대에 가까울수록 30대라고 하더라도 요 20대에 가까울수록 그런 성향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29세는 20대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31세니까 무조건 30대로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20대보다는 요 30대의 남자가 조금 더 바쁠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0대 남자를 만났을 때그 남자가 나한테 연락도 자주 했던 것 같고요. 데이트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30대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예전에 20대 남자에게서 느꼈던 것처럼 연락을 자주 해온다든가 데이트를 많이 하려고 애쓰는 그런 느낌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20대 남자나 30대 남자 모두 백수를 만났다면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20대 남자보다는 30대 남자를 만났을 때 연락해 오는 빈도나 데이트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또큰 틀에서 보면 요각 연령대마다 사회적인 위치도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외에도 남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심적인 여유도 달라질 텐데요. 일단 20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요. 다른 연령대보다 조금 더 열정적인 연령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요 시작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분명히 덜할 거예요 또 상대의 입장보다는 요 자기가 원하는 걸더 추구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느끼는 내 입장에서는 요 상당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아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도 앞날이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남자 본인은 요 자신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자기가 계획해서 성공할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감에 있어서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종종 나는 근자감을 느끼게 되는 걸 거예요. 남자는 연애와 일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연애의 행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연애의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 그 평온한 상태를 만끽하고 싶고요 그 평온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연애는 요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여자가 싫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과가 달성되거나 마음의 평온한 상태가 오면 분명히 그 휴식을 충분히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휴식하는 시간에 그 휴식하는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 하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20대 남자와 30대 남자를 비교해 보면요 30대 남자가 20대 남자보다는 다소 열정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또 회피하는 성향도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20대 남자는 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어떤 호기심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요 30대 남자는 요 자기가 20대 때 그런 것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20대 남자는 자기가 궁금하니까 달려든다고 라 봤을 때 30대 남자는 요 궁금해서 달려들기보다는 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더 점수를 두고 비중을 두고 여자에게 다가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20대 남자는 상당히 로맨틱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요 30대 남자는 요 계산적이라서 좀 재수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요 20대 남자는 요 초반에 상당히 뜨거운 사람이고요 열정적이긴 한데요 그 바뀌는 마음이 경솔함으로 대변될 수도 있겠죠 물론 30대 남자에 비해서요. 하지만 30대 남자의 경우는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자기가 계산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쉽게 번복하거나 바꾸는 일은 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욱하는 성향이 20대보다는 분명히 30대가 좀더 적을 거고요. 반대로 또 문제가 생겼는데 노력을 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30대가 적을 수도 있어요 20대의 남자는 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 30대의 남자는 요 현실적이고 냉정하기 때문에 빠른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20대의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연애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이 남자가 30대가 되어가네요 그러니까 내 남자의 성향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도 감안하면서 대응해 가야겠죠. 그러니까 내 남자가 나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처럼 행동해올 때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노출돼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고요. 너무 쉽게 상대방이 나한테 식었다고 라 단정을 짓는 건 오히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20대 남자들은 요 자기가 좋아하고 만나고 있는 여자에게 딱히 뭔가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있다면 그 좋아하는 걸로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독이 될수 있단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었고요. 그 좋아하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 30대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바란다는 면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요. 그 바라는 것들을 체크해보면 그리 또 어려운 것은 아닌 걸 바란단 말이죠. 남자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 줄수 있고 믿어줄 수 있는 또 여자가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정도를 바란단 말이죠 왜냐면 자기는 요늘 바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자에게 충분히 잘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휴식의 시간이 됐을 때 자기의 즐거운 마음과 함께 같이 즐겁게 여유를 가져줄 그럴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께 발맞춰 가면서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그런 여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20대 남자와 30대 남자의 성향이 이러니까 그것에 맞춰보자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 있으면요 내가 서운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덜 아플 수 있거든요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면 그것처럼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내 마음의 상처가 덜할 거고요 20대 남자를 만났었는데 어느 날 30대 남자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자와 견주어서 이 사람이 열정적이지 않다라고 쉽게 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할 일은 없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예전에는 내가 30대 남자를 만났었는데 이번에 20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30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뜨겁고 맹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쉽게 착각하고 그 사람에게 올인해서 또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는 있겠죠. 여성분들이 미리 알고 계신다면 내 남자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발맞춰 가기도 편할 거고요. 내가 어떤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